먼저 덜어볼게요 덜 때는 그냥 일자로 쭉 덜어주시면 돼요 조금 두껍게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브러쉬에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준 다음에 바로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, 일자로 컬러링을 베이스젤을 얇게 지금 이렇게 발랐잖아요? 이 반대방향으로 그라데이션 또 시켜줄게요 이제 닦아가면서 마티를 할거예요 아이는 얇게 그냥 얇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바이아 글리터 퍼프트 탑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